정기랑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담요, 담요, 담요, 음. 담요, 담요, 담요, 담요, 담요, 담요, 담요, 12개를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가 츠포니, 저기요, 저기요, 저기요, 좀 오시지요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저기, 여기 핸드폰 충전도 가능한가요? 개인 전자기기 충전 서비스는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아, 뭐 지원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객이 최우선이야 <웃음>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너 배터리 해볼까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하극상 하극상 <웃음> <웃음> 어디가 <웃음> 어디가 선배가 하는거 지켜봐 웬디 고객님 제 몸에 있는 충전 단자와 연결하면 고객님의 스마트폰으로 충전 가능합니다 아, 그렇지 그렇지 아, 이수 분이 이래서 좋구만 빨리 그럼 충전 좀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충전 준비, 충전 준비 중 충전 단자는 엉덩이 쪽에 있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아됐필요없어어요 조용... 교류 전류 완성 교류 전류 아 완성 오, 오 마이 갓 100% 충전 완료 100% 밀어서 꺼낸다. 자동 자동 자동 걸렸으니 당황하지 않는다. 충전이 아! 완료됐습니다. 웬디 고객님. 아이 고마워요. 음, 어떡했어. 잘 봤지. <웃음>